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닌텐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 닌텐도에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명 닌텐도 NX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로젝트명 닌텐도 n s 의 상품명은 닌텐도 스위치로 역사상 최초로 휴대용 기기와 가정용 기기의 틀을 박살낸 게임으로 TV에 연결할 사용도 가능하며 휴대하여 밖으로 들고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경계를 깬 닌텐도 스위치는 오는 3월 3일로 발매일이 확정되었는데요. 가격은 일본 가격으로는 29,980엔, 미국은 299.99달러로 한국에선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국가 코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코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코드를 걸어놓으면 특정 국가에서는 기기를 구매해도 멀티플레이가 불가능한다던지 하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이런 국가코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누간의 행보를 반성하기라도 하는 듯이 스위치 발표 당시부터 많은 서드파티 목록들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서드파티는 다크소울의 제작사인 프롬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비소프트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이로써 드디어 닌텐도 시리즈 특유의 저사양 게임에서 벗어나서 닥소울이나 스카이림처럼 고사양 기기로 탈피하는가 봅니다 그리하여 닌텐도 스위치의 스펙은 이러하다고 하는데요 눈여겨봐야 할건 가격에 비해 배터리가 상당히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지속시간은 2.5시간에서 6.5시간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스위치의 주요 타이틀인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플레이할 경우 3시간밖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더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면 2시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가정용이 아닌 휴대도 가능한 기기의 배터리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매력있는 볼리형 패드 일명 조이콘이 있습니다 분리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다는 점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양쪽 다불리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인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분리 이후에 SR, SL 추가 버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손잡이 잡듯이 지그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이콘 하단에는 모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모션 인식도 가능하며 진동 시스템 또한 장착되어 있어 물을 붓는 느낌이나 얼음을 담는 느낌 등을 매우 리얼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나온 게임이 바로 닌텐도에서 제작한 원투 스위치입니다 원투스위치는 대부분이 미니게임으로 이루어진 2인용 게임입니다. 상대방보다 총을 빨리 쏴야하는 퀵드로우 센서를 이용해서 젖을 짜는 유유짜기 입을 벌렸다 오므리기를 빨리해야하는 먹기 대회 진동기능을 이용해 유추하는 공세기 공수교대로 하는 타이밍게임 사무라이 트레이닝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금고를 여는 금고터리범 그리고 친구와 함께하면 누가누가더 얼굴이 두껍나 내기가 가능한 카피댄스말 그대로 상대방의 한 자세를 따라해야 합니다 내기용으로 사용하면 최고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미니게임들이 있으며 닌텐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닌텐도를 먹여 살린 게임 스플래툰 2 슈퍼마리오 카트 스위치의 센서를 극대로 활용한 권투게임 아 m 즈등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많은 서드파티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가정용과 휴대용의 경계를 깨부순 닌텐도 스위치 3월 3일 비록 한국은 발매국에서 빠져있지만 지역락이 없으니 해외 구매라도 해서 플레이해보시네요.